내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아이패드를 선물해주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네요? 많이.. 응. <웃음> 많이.. 응. 에, 눈빛이 좀 간지럽네요 <웃음> 저는 이제 저를 생각하는 그런 선물이 좋아요 약간 제가 은연시에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선물해준다던가? 오늘 다이해 그럼 어? 미친.. <웃음> <웃음> 아 왜?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여자친구한테 어떤 선물을 해주지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응.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누굽니까? 유진제곱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좋은 선물이 되고 어떻게 최악의 선물이 될 수도 있는지를 저희가 핵심만 콕콕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만원 이상으로 가보죠. 아니 보통 만 원대 선물 주는 거면 이제 기념일 같은 건 아니고 생각나서 샀어 어... 이런 느낌이거든? 어. 핸드크림 어때? 별로예요 왜 별로죠? 아무리 비싼 거 사도 잘안 발라요 생각 안 하고 선물 주기 괜찮은 어. 정도 같아요 차라리 선크림 나은 거 같아요 자 꽃다발 사실 이거는 데이트 끝나고 줄거 아니면 내내 들고 다니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아 그건 제가 또 알죠 야 아, 꽃다발 센스가 없스 없는 친구 그런 친구들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꽃다발은 이제 갑자기 받으면 기분이야 좋은데 그렇게 크게 남는 게없다할까 응. 정말 좋아해요. 꽃을 사러 가는 과정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저 상상해봤는데요.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건 호불호 분명히 있어요. 호불호 진짜 100% 있죠. 아 먹지도 못하는 걸왜왜 왜 줬나. 그럴, 그럴 때 대처법. 돈으로 꽃다발을 만들어주시면 너무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디 디피저. p 저디 p 저가 이게 선물해 본 사람은 알아요. 사실 이게 머리 아픈 사람들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도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향과 안 좋아하는 음. 향이 좀많이잖아요디 p 저도 사실 최 선의 선택만이다. 디퓨저는 제가 제돈 주고 살게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향을 알면 좋은 선택인데 향을 모르는 경우가 다수잖아요 피추.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베스밤 어 이렇게 분위기 내기도 되게 좋고 얼마나 이뻐요그 거품 속에서 목욕하고 있는 그쵸. 그런 모습들이 내돈 주고는 약간 조금, 맞아 맞 어, 이게 꼭 필요한가?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요 그쵸 근데 선물을 해줄 때는 굉장히 좋은 남자친구가 베스밤을 주면 음. 같이 써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웃음> 지금 욕조가 있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욕... 욕조 없으면 못써아요전못 쓰니까 뺄게요 캔들을 남았어요 좋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캔들을 좋게 생각해요 캔들 음. 아마 러쉬 베스밤 이거 약간 양날의 그건데 어. 사실 캔들 아마 뭐 여성분 들이라면좀 많이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음. 커요. 그럼 만원짜리는 캔들로 종결! 종결! 자, 만원 이상이 이렇게 해결했고요. 여러분, 3만원과 5만원 대 사이입니다. 이제 약간 조금 챙긴다, 음. 으자 하는 음. 느낌 음. 나죠? 근데 나는 립밤이나 틴트 중에 하나를 하고 싶어. 아, 내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약간 네네. 좀 틴트에 돈을 잘안 쓰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아까 약간 베스방과 똑같이? 음. 약간 내가 내돈 주고 음. 사기에는 음. 좀... 틴트 좋죠. 저는 근데 여자친구 선물 줄때 틴트는 못 고르겠어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같은 하, 하늘 아래 같은 색상은 없다 있어요 너무 도전적이다. 도전적이다. 이거 뺄게요. 좋긴 한데 뺄게요. 그럼 립밤은요? 립밤 괜찮죠. 개인적으로 남자친구한테 받는 선물으로는 나는 디올 립밤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립밤을 보통 디올 거를 굳이 사서 쓰지 않거든. 저게 딱내돈 주고 사기 아까운데 선물로 받으면 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 핸드크림 어때요? 꺼지세요 네. 인형은요? 인형이요. 옛날에 인형 정말 좋아했어요. 제주도에 그 도라르방 라이언이 쓰, 있는 거 아세요? 그거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쓰레기 같아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여자친구가 연애를 별로 안 해봤다. 그럼 그래. 주는 거 추천. 음... 연애를 많이 해봤다. 그럼 안 주는 거 추천해요. 인형? 왜냐면 이따까전 남친들이 한 개씩 줬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컬렉션이죠? <웃음> 그거 어떻게 다 버려요. 맞죠? 또? 그거 버리는 것도 일이고 배를 갈라볼 수도 있을 뭐, 것 같습니다. 연... 저는 주십니다. 이거 세개다 선물해주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세요. 장난이고요. 틴트로 하겠습니다. <웃음> 내 입술에 맞는 색상을 선물로 준다? 음. 그러면 조금 거기서 두 배로 감동받을 그죠? 것 같아요. 그 입술로 찍어 누르고 싶죠, 그냥. 알죠? 키가 키가. 키가, 키가 음. 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3화 이상은 립밤으로 전결하겠습니다. 비올 네, 립밤 좋아요? 안 써봤어요 네 5만원으로 가시죠 에르메스 리스틱어 필요없어요 똑같은 이유예요 색깔이 너무 많고 고를 어. 수가 없고 너무 도전적인 음, 거라서 알수 없으면 선물하주기좀 그렇다 커플 반팔 티는 어때요? 정말 싫네요 커플티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 나 시밀러분은 좋은데 커플티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답수더라고 저가 그래요 왜 그러세요? 외투 같은 걸 입었어 그럼 그것만 같으면 상관이 없어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예 똑같은 거 입으면 은 얘네한테 커플이다 이런 거 같아서 부끄러워요 커플 작격 있잖아요 단둘 입은 적한 번도 없어요 없 같이 고르는 게 좋아요. 커플티 같은 경우는 맞아요. 파우더 그... 픽싱 파우더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땡큐예요 이건 무난해. 그러니까 파우더도 그... 그런 느낌이에요. 내돈 주고 좋은 거 사기 아깝는데 음... 선물로 받으면 좋은 거. 아... 오래된 연인이라면 속옷 선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좀 취향이 있잖아요. 남자분들도 그러까 자기가 원하는 어어. 그거 이렇게 입으면 나도 그 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하고 입어서 음. 음... 이렇게 뜨거운 밤을 보낼 수도 있고요. 연인 관계에서는 되게 더 어더돈독해질수 있는 그쵸. 그런 그리고 또 재미도 있고 음. 이색도 있는 음. 그런 선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 하겠습니다. 속옷으로, 속옷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탄생석 반지는 뭐야? 판도라라는 곳이 시그니처가 저 탄생석이 들어간 반지야. 악세서리는 솔직히 뭐라 더할 말이 없어. 저걸 커플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패션링으로 하면 은 그냥 괜찮아. 자, 10만원 이상으로 가보죠. 아, 오 엄청 너무 난잡해요. 어, 필요 없는 거다 뺍시다. 스와로브스키 팔찌. 악세서리 싫어하는 여자 있나? 웬만하면 잘 없죠? 나여서 빼는 걸 수도 있는데 어. 에어팟 프로. 뭐? 나는 어팟선안 써. 있는데 안 써. 이거는 없으면 추천하는데, 있으면 돈 낭비인 것 같아요. 두개 있을 필요 없잖아요. 딥디크 향수. 딥디크 좋아요. 남깁시다. 코르테즈 커플 신발. 커플 신발 신발 주면 도망간다죠. 이제 은으로 주는 거지. 빨리 도망가. 안녕. 응? 그래서 비추? 응, 난 비추. 제스티나 목걸이. 전 목걸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쉽게 그냥 거의 다 맞으니까 목걸이 괜찮은 것 같아. 요 커피 머신은? 필요해요. 커피 정말 좋아한다. 근데 그 문제가 있어. 집에서도 커피 먹고 밖에서도 커피 마셔. 자취생 분들이 정말 로망을 가득한 거. 그리고 브이로그 필수템 아닙니까? 맞아요. 브이로그 필수템입니다, 여러분. 자취생한테 커피 머신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30만 원 이상 넘어왔어요. 네. 30만 원부터는 이제 한달 월세급 했다 카드 홀더, 프라다 거. 어. 나는 그냥 무난한 거 같은데? 삼성 페이를 쓰는 사람이라면 비추. 아 맞지 맞지. 지금 안 되거든. 폰이 갤럭시다 사주지 마세요. 그래서 갤럭시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뺄래. 아 그러슈 그러슈. <웃음> 제 픽은 하나예요. 어 뭐죠?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 바로. <웃음> 집콕하기 정말 어, 좋아. 좋은... 너무 좀 재밌을 것 같은 거. 닌텐도 스위치 나는 별로 난 대학생이면 추천 직장이면 인할 시간 없어 달라 스위치 뺄게요 애플워치 어때요? 애플워치 있는 부위에서 없는 섬. 있는 거 전화 받을 때 카톡 올때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부정맥이 있기 때문에 심장 박수 할때 너무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미용계 종사자다 간간 이렇게 확인하면서 할수 있거든요 정말 추천드려요 애플워치 이미 있으면 비추인데 없으면 추천 애플워치가 약간 그런 느낌이래 안 쓰면 모르는데 쓰다보면 엄청 좋대 나도 애플워치 없긴 한데 애플워치 하나쯤 갖고 싶어서 선물로는 너무 좋을 것 같고 음반지 티파니 티앤 티파니 여고 몰라? 나 티파니는 그냥 수녀시대 티파니밖에 몰라 그거 몰라? 티파니에서 아침을? 영화? 나는 마블 영화 밖에 몰라 <웃음> 놀라워 나도 알아 되게 놀라운 거 스파니앤코 은반지 디자인만 봤을 때 괜찮아 너무 괜찮아 그냥 문화한 은반지인데 음. 티파니앤코 적혀있으면 통과가 굳이 반지 한다면 티파니앤코에서 해주면 좋아하시겠죠? 이게 그냥 이걸 안 보고 매종 음. 키친의 가디건을 받았다 음.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 뭔가 매종 키친이라는 브랜드를 남자친구가 선물로 사왔어 엄청 센스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괜찮아 근데 레플워치랑 스위치랑 티파니앤코 반지랑 같이 쓰니까 왠지 모르게 한... 빼고 싶어 뭔가 아쉬워 어. 에르메스? 응? 트월리가 뭐예요? 이거 뭐 마이쮸 아니야? 트월리가 뭐임? 아. 스카프 같은 건데 줄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아 아무도 못 알아볼 것 같으니까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추천하더라고요 많이 왜? 선물줄때 에르메스가 주황색이잖아요 그 주황색 가방에 상자에 담겨 있어요 이게 에르메스 중에서는 그싼 거라서 많이 선물한다고 해요 근데 그거 열면 되게 실망할 것 같은데? 이거 들어있으면 맞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같이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아하겠죠? 명품 좋아하는데 좀 저렴한 거 찾으면 추천 박스 주고 싶다 추천 <웃음> 50만 원대야. 전 갖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어? 어떤 거죠? 저 아이패드요. 왜냐면 굉장히 쓸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 너무 갖고 싶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영상을 본 사람들은 추천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TV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거 선물해준다 면 나는 그건 비추. 넷플릭스 보는 정도가 추천. 지갑 가 전에 삼성 페이 쓰시는 분 비추라면서요. 왜? 저는 비추 네. 있어요. 그리고 예. 이제 20대 중반 가면 보통 이런 지갑 다 있잖아. 요 그쵸. 그쵸. 거의 있죠. 이거 뭐야? 다이슨 몰라? 다이슨 알아도 다이슨은 모르겠는데? 다이슨이라고 이제 다이슨 드라이기로 유명한 건데 에어랩은 그건가 보다. 고데기 같은 건가 보다. 어쨌든 헤어 용품? 지금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아. 에어랩 저거를 선물해주면 되게 평상시에 아아. 준비하기 편하겠다는 라 생각과 등과 동시에 이동 가격대에 백도 한번 선물해 줄 법하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좀 많이 고민 중인데 어, 것 나는 것 그럼 뭔가 고데기 주는 게더 센스 있다고 생각될 것 같은데? 아, 진짜? 고데기가 더 센스 있다? 긴 머리면 진짜 고데기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음... 고데기를 50만 원짜리 이상을 쓰는 사람이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아서 그래서 해요. 선물로 받으면 네, 되게 좋아할 것 같다. 보지 어. 오케이. 그러면 저는 에어랩 하겠습니다. 베티백은 뭐예요? 어, 좋아요. 깔끔하잖아요. 아, 근데 단점. 너무 많이 메고 다녀가지고. 큰일 수도 있겠다. 에르메스 응. 스카프. 아 이거 한 7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예요 박스 갖고 싶은 사람 추천. 에르메스인지 모르죠? 몰라요. 에르메스를 좋아하는 사람만 알지긴 하지만. 저는 확실히 스카프를 뺄수 있을 거라고 참아요. 왜냐? 저... 본인이 알아서 사요. 맞아요. 선물을 주지 않더라도 이미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뺄게요. 받아도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비추. 끝판왕이죠? 여러분, 100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와. 야. 그래서 100만원 TV 있고요. 뭐 명품백, 프라다. 그리고 저기 뭐까르띠에 반지. 티파니 앵콜, 목걸이 나왔네요. 와. 야, 근데 TV 정도밖에 기다렸지 않냐? 야, 선물이야. 어, 어딨는데? 곧 기사님 가실 거야, 이러면. 어? <웃음> 저는 전자제품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TV는 뺄게요. 왜냐면 요즘 컴퓨터로 다할수 있거든? 어 그래서 굳이 TV는 없어도 돼또저은적 있어요 진짜요? 50인치짜리 겁나 대단하다 TV는 없으면 추천, 있으면 이상함 TV는 원래 TV 추천? 명품 백은요? 제일 많이 선물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선물하죠 이 백은 최대한 유행 안탈것 같이 생긴 거그 콜라보 제품 아닌 거 사세요 근데 그게 나중에 더 값어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팔거 아니면 굳이? 자, 까라띠에 반지 어돈 많으면 사주세요. 네. 시판인 코 목걸이 돈 많으면 사주세요. 근데 저런 악세서리 단점이 뭔지 알아요. 환불불가함니다 환불 불가하겠지. 가방, 가방 같은 건 돼요. 아 진짜요. 네. 자 완성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위도가 음. 정리해줍 커피 머신을 우선 빼겠습니다. 왜냐 그냥 밖에서 사먹지 내가 왜 이걸 집에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트윌리 빼겠습니다 네 아이패드 빼겠습니다 왜요? 아이패드요? 저도 안쓸거 같아 나 같은 사람 말고는 한돌라 빼겠습니다 한돌라는왜 <웃음> 빼요? 여기 반지 있잖아요 아니 가격, 차이, 가격 차이가 20배예요 반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들 반지 빼겠습니다 제 에스티나 빠져 빠졌어요 명품백은 너무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다이으로선물한 그, 종결? 종결 깔끔해지셨죠? 후회하시나요? 선택이? 저 후회 안 합니다. 저는 딱 지금 좋아요. 음, 너무 좋고 어. 이렇게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선물하면 웬만하면 좋아해. 뭐든 선물할 때 같이 해주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성향에 따라 그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게 뭔지 평소에 잘 들어주세요. 그런 선물이 더 좋아.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사오는 비싼 선물보다 평소에 여자친구가 필요해 했던 것 아... 쓸 주는 게더 좋아. 그거 인터넷 봤어요. 평소에 여자, 여자가 여자 말하는 걸잘귀 기어들여요. 어, 왜냐면 감성에 약하거든. <웃음> 로맨틱해지세요, 여러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유진제곱의 여자친구 선물 알아보고... 다시, 다시 아, 할게요. 다시, 다시. 자, 자 유진제곱의 여자친구 선물해주면 뭐가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다. 대 성공! 끝! 끝!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아이패드를 선물해주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네요. 많이. 음? <웃음> 많이 <웃음> 에, 에, 눈빛이 좀 간지럽네요. <웃음> 장난이에요. 에, 돈 많이 벌면 아, 뭘, 뭐든 못 사주겠습니까. 했죠, 그렇죠. 에, 에. 저도 돈 많이 벌면 차 사주고 싶어요. 차급이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내가 그 돈을 많이 벌면 그렇다는 소리지. 알겠어요, 돈이 알겠어요. 없어서 선물을 못 준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 알겠어요. 알겠어요. <웃음>